아... 가... 누가... 뭔돌 잡을래요? 형뭔뭐 뭐 잡을래? 뭐하지? 아 일단 나 내가 숫돌. 흑돌... 아오케 내가 백돌을 알았다. 하겠다 뭐? 뭐? 오케이 아 잠깐만 나 가면 나, 시점 초기화됐다 어디보자 됐다 됐다 됐다 뭐? 뭐? 뭐? 뭐? 뭐? 아, 안 되는데. 뭐? 아. 뭐? 뭐? 아, 뭐야. 아, <웃음> 그거 두 개. 아 개밥그릇이 움직이는데? 응. 뭐? 아 거기다 넣겠다. 뭐? 야, 인성질 당해라. 악. 인성질 당해. 어. 어. 뭐? 인성질 당해라. 에잇, 너도 당해라. 야, 게임이 안 끝난다. 오케이, 여기, 음. 요기, 여기면 됐다. 와. 뭐? 으악, 인성질 당했다. 와. 뭐? 어쩔 수 없지. 어, 어, 어. 여기 있다. 어? 내 선택. 은 와. 뭐? 됐다. 와. 뭐? 아니, 이 자식이. 와. 뭐? 야 잠깐만 어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길 수가 있어 야 인성질이다 야 근데 내가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됐다 됐다 줌모 모양을 만들었으니 내가 이겼다 뭐라고 오 내가 이겼다 아 <웃음> 내가 이겼 다 어? 내가 이겼다 이 녀석 <웃음> 아니, <웃음> <잠시만>. <웃음> 아니 다시하자. 아1대 <웃음> 아니지. 없는 방금 게임이 안 끝났으니까 없는 거지. <웃음> 게임이 없으니까 안 끝난 거지. 다시 해라. 아 일대영이다 이 녀석. 아니다. 영 대영이다. 일대영이다. <웃음> 아니다. 아직 게, 게임이 시작하지 않았다 방. 모 정답을 <웃음> 알고 있다. 54다. 뭐라고? 암말 <웃음> 다 했어요. 예. 의학, 인성질 당이라 <웃음> 에잇. <에이>. 너도 당해라. 으어어어. <웃음> 뭐? 아, 나 여기서 독자적으로 시작할래. <웃음> <웃음> 야. 어. 으악, 인성질 아, 당한다. <웃음> <웃음> 뭐? 으흐 <웃음> 야, 뭐. 으악, 불치워. 야, 내거 흩어졌다. 야, 금술 와다니, 뭐? 이 녀석. 아깝다. 뭐? <웃음> 어? 야, 이제일대0이다 <웃음> 이제 일대영이다 <웃음> 여기 일대일이다. 아니다, 네가 판을 업기 전에 내가 넣었다 이거. <웃음> 아니지, 내가 네가 판을 업기 전에 내가 놓았으니까 내가? 내가 이긴 거지. 뭐? 오케이. 임성진. 오케이 오케이 잘되고있어 뭐뭐 어. 어. 으악 야아 되잖아 저기 넣으면 큰일나는데 나 잠만 아, 왜, 왜, 왜. 아, 네. 아, 네. 아 나좀 넣고 싶어요. 놓아 그러면. 예. 맞네요. 야, 삐뚤어졌다. <웃음> 괜찮다. 뭐? 와, 잠깐만. 놓을 데가 없잖아. 어. 어. 어... 와, 뭐? 으악! 아, 이 녀석... 야, 아니, 뭐? 이도 다 막는 게 어딨는데? <웃음> 이도 막아야... 이 자식이 이일 이를, 이를 막겠다는... 안돼... <웃음> 뭐? 거기다 이를 치다니... 어때! 하하하하하하하. 엎어봤다, 이거 하하하하. 엎어봤잖아. 넌징거 보고 충격을 받고 엎었다. <웃음> 아니다. <나> 이겼다. <웃음> <웃음> 내가 이겼다. <웃음> 그렇다면 돌을 <도를> 바꾸자. 야, 오케이. 덤벼라. 하하하하.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살려줘요. <웃음> <웃음>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벌써. 으흐이야 <웃음> <웃음> <저리가. 웃음> 누가 떨어지는지 해보죠. <웃음> 이 자식. 로 돌려. 야, 니꺼 네 떨어져 나갔다. 악. <웃음> 아. <웃음> 데리가. 데리가. 어? 데리가 데리가 데리가 저기 더늘어나데리가 데리가. 데리가. 어? 야 뭐야? 야버그다 데리가 으 저리 <웃음> <자리> 가란 말이야 으아아아 너때 안되겠다 알까기로 하자 <웃음> 콜 <웃음> 덤벼라 알까기 할줄 알지? 그거 오, 오, 왼쪽 편에 튕구는 거 있다, 다섯 번째. 아. 어. 오케이. 먼저, 먼저 하겠다. 해라. 으악. 음. 아. 아니야! 야! <웃음> H d 져라 어, 들어갔다. 컷이냐 아니 아니 잠깐만 어? 어내 차례다 으아악 으아다 아. <웃음> 졌다 <웃음> 졌다 <웃음> 다시 들어오죠 아 맞다 이거 풀어야 되는데 얘뻐 이렇게 다섯 개로 하는 거지? 어. 아, 잠깐만. 왜, 왜? 왜 팔이 안 잡히고 알이 잡혀? 어어, 된다 어, 어. 그렇게 나온다, 그거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싸먹어야겠다. 아, 아니, 형님? 아니, 형님? 잠깐만, 아직 다배치안 했다. 기다려보세요 내가 얼마나 누가 이기는지 몰라 시작 건배하라 오기기기 들어간다 알까기다 안다 이게 알까기가 <웃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잠깐만 <목소리> 이 자식 <목소리> <목소리> 아, 미동도 안해 곤란하다 어어어어어어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으아! 아니! <돼>! 내가 이겼다. <웃음> 어, 팠다. 눌수가. 알카기를 지다니. 다시 들어와라. 덤벼라. 이렇게, 이렇게. 어허. 야, 얘, <야>, 얘, <야, 웃음> 다섯 개넣었나 <개는 웃음> <않나? 웃음> 오케이 내 누구 먼저 할래 너 먼저 해봐 <웃음> <오, 웃음> 잘가라 안차이 했다 또잉 잘가라 아 잠깐만 세게 치면 다 날라가잖아 아돼오 네! 아, 살았네 아 안돼 잘가 어! 됐다! <웃음> 됐다. <웃음> 이겼다! 이겼다! <웃음> 이겼다! 확실하게 이겼다 됐다! 아. <웃음> 안돼! 됐다! 이겼다. 아! <웃음> 이겼다. 다시 들어올테냐? 내가 이번 에 흰색깔 할까? 아하. 오케이 오케이 다시 들어와라. 오케이 네, 바꿔서. 오케이 덤벼라. 했다. <웃음> 내 포진을 봐라. 오케이 okay. 탁이다 <웃음> 어, 이제 간다 어야 잠깐만 어, 아 기기기. 시작 한다워와와 대. 빈면 먹고 날라갔다 와데 와. 워워 잘잘다 와데 악다 <웃음> <웃음> 됐다! 다, 두개다 날렸다 으아악 내가 <웃음> 이겼다 뭐뭐 자식 다시 하자 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다 나왔다 됐다. 하자 어, 준비. 시작. 간다. 해라. 어, 아, 야, 야, 야, 야, 어. 자.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뭐? 으아! 아깝다. 와, 나이스. 아니뭐야 저거 왜 저래. 그니까. 하하하하. <웃음> 나이 녀석, 너 움직일 수 없다. 아이 <웃음> 귀엽다. 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이니 차례다. 하 봉쇄? 뭐? 너못 움직인다. 흠 으흠. 으흠. 으흠. 으흠. 으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안 되겠다. 안 돼! 으아! 으아! 으아! <웃음> <웃음> 다시 들어와라. <웃음> 덤벼라. 으아! 어. 자꾸 진다, 야. 으 <웃음> <웃음> 아. 어, 어. 야, 저렇게 나와주면 땡큐인데? 아몇 개도 지네 개. 각자 하나씩 남았어. 됐다. 내가 이겼다, 이번 판은. 내가 이겼다. <웃음> 이, 시작. 간다. 어. 음. 일단 시작은요. 뭘 하냐. 이걸 쳐요. <웃음> 어, 어, 뭐야! 내 꿈이 세게 나가지. 그리고, 이거 엎어. 으악. <웃음> 너 하게 <개> 못 움직인다. <웃음> 아, 야, 이거 너무, 너무, 너무, 좀 그거 한데. 됐다.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이렇게 1대1이 된다고? 오, 아깝다. 거리 계선 아깝다, 아깝다. 그런 거 없다. 아, 됐다. 아. 니다 열시켰다. 근데 내꺼 하나가 망했다, 지금. 아, 어? 아, 아, 너무 아까운데. 너, no. 너, no. 같이, 아. <웃음> 너 혼자 간다. <웃음> 나 혼자 간다. <웃음> 으아, 야, 올렸다. 큰일 났다. <웃음> 덤벼. <웃음> 큰일 났다. 올렸다. 덤벼. 아,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이겼다.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웃음> 이겼다 너무 처음으로 시작하자. 잖 어? 으악, 니키 네 나갔어. 잠깐만. 이거, 뭐, 이거 거리를 계산을 잘해야 된다. 응. 음, 해봐. 안 간다. 안되고 오케이 오케이 확대해서 어? 우와 아! 네! <웃음> <웃음> 이게 내가 오케이. 흑돌인가? 오케이. 내가 흑돌인가? 우와 악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 불편한 자리에만 떠야지 오내 전용 바둑알을 하나 들고 와야겠다 아야 저게 바둑알 <웃음> <맞다. 웃음> 내 전용 야, 바둑알 야 너무 크잖아 어? 너무 크잖아 <웃음> 오저 <사람>, 시작이다 잠만 <웃음> 아니 저내 <지금? 웃음> 전용 바둑알이다 이 <웃음> 자식 <야, 밥 웃음> <밥 해라. 웃음> 오케이 오케이 이정도면 싸울만 하겠구만 내 먼저다 어 아, 잠깐만, 아, 야, 맞다, 이거 안 바꿨다. 내, 몸. 뭐, 내 전용 바두아이다잘 봐라. 응. 오케이. 악. 악. 우와. 이제 이따, <웃음> 저걸 희생시켜라. 우와. 뭐? 아, <웃음> 내 네, 은비 잡 빠졌다. 잠깐 <웃음> 넘어졌어? 갈 준비하세요. 뽀잉! <웃음> 은비는. 어, 다 <웃음> 은비는 이긴다. 됐다, 됐다. 어, 일어났다. 아. 너이 자식 뭐라 했어, 너? 너이 자식! <웃음> <웃음> 와, <우와. 웃음> 일어났다. <너. 웃음> 아, 내 <안> 돼, 어졌다또 <웃음> 너 일어났다. 너이 자식 뭐라 했어? <웃음> 오, 진흙탕. <웃음> 야, 야, 하지마라, 고래쌈움에 새우등 터진다, 우리 뒤에. 으아! <웃음> 고래만 <웃음> <웃음> 터졌다. <웃음> 고래가 터졌다. <웃음> <웃음> 야, 이 자식. 이거 잘 쳐야 된다. 기대됐다 됐다, 됐다. 됐다. 말짱도루무기다 으아! <웃음> <웃음> 너 어디가? <웃음> <웃음> 나 혼자서 공중고기 했다고? 아. <웃음> 음..음.. 음. 아 저놈 뭔지 두 개나 있다 아 안돼!! 내가 이겼구만 오이 <웃음> 내가 졌다 오이. 다시 해라 덤벼라 내 손님 바둑아를 들고 와야겠어 아니 내 손님 바둑아 있다 <웃음> 잠깐만 바둑관이 참 꼴등하게 생겼겠다 이 마우스 커서 올려봐봐 봐내 바둑아네 아. <웃음> 오케이 뭐? 이 자식 너만큼 커야 되겠다 이 자식 꼴등 사이에 비듬처럼 있다니 뭐? 덤벼라 오케이 오케이 야, 그거 안 돼. 그 거. 안 돼. 니꺼. <웃음>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꺼 용접까지 했다. 너, 이 자식. 저리 가. 니네 차례다. 야, 그거 쓰지 마. 51. 니네 차례다. 오케이. 야, 아, 이제 반대로 보면 IS다. 아, 이겼다. 아. 너, 이 자식. 아니, <웃음> 둘이. <웃음> 둘이 같이 붙여다녀. 용차 뺐다 했다, 그니까. 아니. 니꺼 <웃음> 귀여워. 뭐, 이 자식. 이 자식이. 덤벼라. 뭐이 자식 짤도 안되는데? 야이 자식아 <웃음> 꺼져 어, 이놈이 넌 뭐라 했어 이 당근아 아주방 <웃음> 어. <웃음> 해보시는지 어난 주택이다 <웃음> <웃음> 아야 대까만 가냐또 <웃음> 안되겠다 너의 최후를 봐라 <웃음> 무섭지 어. <웃음> 뭉치면서 어. 흩어지면 죽는다 이 <웃음> 버스 났다 나의 승리다 어. <웃음>